어 우리는 알아 이미 허수 단위라는 아이라는 걸 알잖아. 그치? 이 아이는 뭐야? 제곱하면 뭐 되는 애? 어, 그걸 일단 알자는 거고 복소수라는 녀석을 만들어낸 거지. 이렇게 이때 단 A와 B가 모두 모여야 돼? 실수여야 돼. 이때 우리는 이 A라는 부분 아이가 없는 애를 무슨 부분 실수, 어, 실수 부분이라 하고 아이가 있는 애 B를 B부분을 네, 허수. 허수 부분이라 해. 부호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야 어, 자 그리고 복소수를 분류하면 실수와 허수로 분류가 되지 자 실수는 B가 0이어야 돼 허수 부분이 사라지는 녀석이고요 허수는 그럼 B가 0이 아니겠죠 그럼 허수는 다시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나뉘죠 그럼 순허수가 되려면 A가 0이어야 돼 우리는 여기가 0이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야, 대소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수는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수인데 크기가 있을까? 헐크랑 아이면맨 싸우 누가 이겨? 그때그때 작가 마음이지. 헐크 세게 그건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건즉 대소는 수직선 상에 늘어나서 누가 오른쪽에 있냐에 대한 비교인데 수직선 위는 복소수가 올라갈 공간이 있니 없니? 없어.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수직선은 실수로 가득 찬다라고 배웠지. 더이상 채울 수가 없단 말이지 오케이? 네. 크기 비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사실 그쪽 보면 복소수가 같은 조건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켤레복소수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Z라는 복소수의 켤레는 Z 아, 아. 바를 만들고 무엇의 부호를 바꾼다?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다 다른 데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그럼 바다 A 플러스 b i 의 바를 하면 이제 이런 표현을 할 거야 바가 먼지처럼 내려가면서 부호랑 만나면 그냥 녹아 이렇게 되거든 여기 그대로고 근데 실수는 그냥 그대로야 근데 복소수랑 만나면 허수랑 만나면 부호를 바꿔 버리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5의 반은 i가 없잖아 그냥 다 5가 오케이 그럼 i 마이너스 3의 반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3이 그대로 겠죠 이미 바꿀 수 있는 건 그냥 바꾸시는데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 경우는 저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복소수의 삭제 영상 크게 어려울 거 없죠 i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어, 그 정도 보시고 실수와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현레복토수의 성질 잘 보세요 Z바의 바 바의 바는 바바끼리는 녹아요 바의 바는 뭐야? 니까 그러니까 Z야 그러니까 Z 플러스 Z바의 바는 내려오면서 Z바 더하기 z 세 오케 okay? 네. 어, 이렇게 이 된다는 거 기억해주고 또 보내고 가봐 Z1 플러스 Z2에 반를 하는 것은 Z1에 바 더하기 어. 더해서 켤레를 만든다 켤레끼리 더하나 똑같다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아예 네. 그러니까 거듭제고 기억해 주시고 이 부분은 문제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위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복소수입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복소수에 들어갑니다 이제 맞는 얘기죠 네. 3의 허수 부분은 0인 거 맞죠? 아까 네. 승원이 승연, 질문했죠? 네. 마이너스 이 아이는 순허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순허수가 허수죠? 허수 맞죠? 얘 실수 부분은 1, 허수 부분은 5인가요? 아니요. 마이너스 5죠? 4번이 틀렸습니다. 허수 부분이 0인 복수수는 모두 실수인 거 맞죠? 네. 예, 계산합시다. 잠깐만요. 여기 친구들, 쟤네는 놀고 있는데 너희는 공부하는 것도 빡쳐 죽겠는데, 그렇지? 얘도 공부하고 놓은 거야. 다음 마이너스 EI 플러스 u 이죠 네. 그러면 아이끼리 계산하면 1 1 i 아이, 숫자끼리 계산하면 13.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괜춘 네. 네, 넣어줄게요. 그럼 제트가 이거일 때 이걸 구하래요. 자, 대입하는 문제 아닙니다. 자, 이 형태 잘 봐도 대입 문제 아니야. 대입 안할 거야. 되도록이면 대입을 안 하는 게 좋아. 얘 제곱 못하는 말이야 근데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지 못할 거면 하나 넘기세요 z-1은 루트3이 맞아? 그럼 제곱하면 z 제곱 마이너스 2 z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지 맞니? 얘 제곱하면 3이고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니까 그럼 z 제곱 마이너스 2 z만 남기고 넘겨봐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3미가 얼마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자그다음 여기 봐봐 어떤 복소수 z를 제곱한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z가 뭐일 때 a 플러스 b i일 때 z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이 a b i야 오케이? 네. 만약에 이 z 제곱이 실수라는 거는 z를 제곱했더니 실수가 됐어 그럼 이 a b i 즉이 i가 사라져야 되니까 a는 0 또는 b는 0이야 그러니까 a는 0이 고건 뭐야 순호수거나 실수인 경우밖에 없어 맞지? 네 Z를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거 그럼 Z를 제곱했더니 0보다 큰 양의 실수가 된다는 거얘 사라지고 얘만 남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Z를 제곱했을 때 0, 양의 실수라는 건 Z가 0 아닌 실수라는 거야 Z를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아진다 Z를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되는 거지 그럼 얘는 사라져야 되고 A 또는 B가 0인데 음이니까 A가 사라져야 되지 z가 뭐다? 순허수다 그럼 봐라 z제곱이 음의 실수야 근데 z밖에 없어 그럼 z를 봐야지 그러면 z제곱이 음의 실수라는 말은 해석하면 뭐라고? z가 뭐라고? 순허수라고 순어수. 그럼 얘가 순허수라는 얘기지 네. 2x-xi 플러스 2i-6인데 순허수니까 얘가 0돼야 되지 x는 3 다음 5번 다음 실수를 만족한데요 어 그럼 왼쪽 정리하면 i 있는 거랑 없는 거 나누겠죠 2x-3y i 없고요 i가 있는 애들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i 얘가 3 5y 즉 2x-3y는 뭐가 돼야 돼? 3 마이너스 x 마 2y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5 연립하면 풀리겠죠? 다음 6번 갈게요 이거 보자 잘 봐. 얘 뭐야? 알파, 파 마이너스, 베타바지만 사실 뭐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바 맞니?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어차피 구할 거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얘에뺄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7i거든? 여기에 뭘 곱한 거야? 얘의 켤레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i를 곱하는 거지. 그럼 이게 편하겠지. 켤레끼리 곱은 뭐라 그랬냐면 실수 부분의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의 제곱이다. 그래서 얼마 50이다. 괜찮겠어요 여기까지? 네. 하나 더갈수 있나? 네. 괜찮니? 괜찮니? 네. 하나 더 가보자 이건 결국 뭐야? xy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지 근데 얘를 가만히 보면 x 플러스 y가 쉽게 구해져요 얼마야? 6이죠 그럼 xy 곱해도 맞니?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니까 10이죠 뭐하고 싶은지 느껴지죠? 분모 10이고 곱셈 공식 변형 36 마이너스 20 맞지? 10분의 16 5분의 8 여기까지 7번까지 정리 자, 얘와 얘 밖에 다른 조건이 없지 자주 나오는 형태거든 이렇게 조건을 갑자기 던져줘 조건을 안 줬으면 생각을 하는 거야 자, Z를 뭐라고 내가 가정을 해? A 플러스 B I Z 반은 그럼 둘를 더하면 2 A지 2 A는 실수지 만약에 Z가 허수야. Z가 허수면 그냥 Z가 허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는 0이 아니 그러니까 B는 0이 아니어야지 일단. B가 0이 아닌 상태에서 그럼 Z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랑 같을까? 이해하지. 여기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I랑 같애? 아니지. 그럼 틀렸지. 얘는 뭐야? 곱한 게 0이면 Z는 0이다. 곱해볼게. 그럼 실수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부분의 제곱이 되지. 얘가 0이려면 얘가 0, 얘가 0밖에 없지. Z는 0이죠 하나씩 논리적으로 따지시는 겁니다 하나 나음 다음 다음 다음 자 이거 뭔지 볼게요 묶여요 알파바로 그럼 남는게 음. 알파 플러스 베타 뒤에 거는 베타바로 묶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둘은 물론 뭘로 묶여요?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 알파 바 플러스 베타바지 누구를 음. 배우면 의해서 알파 바 플러스 베타바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 바와 같지 그럼 더하면 3 플러스 i인데, 켤레를 곱하는 거죠, 3 마이너스 i. 9 플러스 1, 정답에도 10. 괜찮아, 니? 형, 이거,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는 401번. 요것도 자주 보이는 형태거든요? 지 네. 데리고 올게요. 여기로. 그럼 뭐야? 베타 더하기 알파가 얼마냐? 이거지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럼 얘는 네. 뭐야? 바씌워봐 알파 바의 바는 베타 바의 바, 베타, 알파 바 분의 일이지 그니까 네. 베타가 알파 바 분의 일이지 네. 그럼 얘가 뭐야? 베타지 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일 때? 알파 플러스 베터리가얼마냐 하는거잖아 됐어? 네이문제 무조건 이렇게가 냐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한 400 402번 여기 보세요 402번 자 Z를 뭐라고 하자 A 플러스 B I 그럼 Z 반은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이 B 알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대입을 해보자 여기에 a 플러스 bi 가 풍동 들어왔지 플러스 e i 에 a 마이너스 bi 가또 풍동 들어오겠지 얘가 3 플러스 몇 아이? 7i 그럼 왼쪽꺼 전개해보자 3 a 플러스 3 bi 마이너스 ai 마이너스 b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b 되겠죠 여기는 곱하면 2 ai 곱하면 마이너스 2bi인데 즉 2b 되겠죠 음. 그럼 여기 실수 부분끼리 더하면 3a 더하기 3b가 실수 부분이고 허수 부분은 a 플러스 3b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얘가 뭐고? 아. 3 얘는 뭐야? 7, 7. 맞지? 그럼 a 플러스 b가 1이고 a 플러스 3b가 7인 거니까 빼면 2b는 6이어서 b는 3그럼으로 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원래 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i 괜찮아요? 네. 트 406번도 보세요. 순서 잘 봐야 돼. 1 다음 마이너스 i지. 그 다음 얘는 네.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얘는 플러스 i 이렇게 되겠네? 맞니? 네. 몇 개가 한 세트로 사라져요? 네. 네 개가 한 세트로 사라져요. 그럼 여기 몇 세트예요? 제발 200 아닙니다.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201개예요. 4로 나누면 50덩어리 나머지 하나지 네. 하나가 남았으면 앞에가 남아줘야 되겠지 야, i제곱 얼마라고? 그럼 네. i의 4제곱은 얼마야? 네. 1, 네. 그럼 i의 3제곱은 얼만데? 그렇지 복소수의 거듭제곱인데 눈에 크게 찍고 잘 봐주세요 여기서 내가 몇 가지 얘기는 했어요 1-i분의 1 플러스 i는 얘는 i야 1 플러스 i 분의 1 마이너스 i는 뭐라고? 마이너스 i야. 얘네는 외워두는 수라고. 외우는 느낌도 아니잖아. 다른데 응용하지 마. 얘네들밖에 안 돼. 그럼 얘는 i의 몇 제곱? 100 제곱. i 네 제곱이 얼마기 때문에? 1. 그럼 i 네제곱의몇 제곱이어서? 25 제곱. 1에 25 제곱이니까 정답은 얼마? 1.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50 제곱 할건단 있어요? 없죠. 그럼 일단 제곱부터 해보자.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1. 더하기 i제곱 더하기 2 i 이렇게 되겠지 그럼 사 e 집니다마이 i 스니까그 m i n i 의 몇제곱을 하면 돼? 2 5제곱 e 하겠다는 거야 얘는 i 의 몇제곱 25제곱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럼 앞에는 25의 o e woje w 2 5제곱 o j e woje woje woje woje woje w o j 제곱 o i e woje woje woje w o 마이너스 2의 25제곱에 다시 i의 25제곱 곱해지 근데 걔는 어차피 i라며 얼마 0 괜찮아? 네. 여기까지 정리 네. 따라해 루트, 루트 루트 곱했는데 따라해 루트 루트 곱했는데 네, 저, 저, 저, 저, 없던 2루, 마이너스가 2, 생긴다는 것은 둘다 음수고, 음수고 0이 될수 뭐... 있다 루트 분의 루트 했는데 없던 마이너스가 생기면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인데 분자는 0이 될수 있다. 그럼 지금 얘는 어차피 둘다음수니까 루트 8이 되지만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분모, 음수 분자, 양수니까 마이너스가 나온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이거 사라지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8 얼마? 마이너스 2루트 근데 이게 진짜 쓰이는 건 여기야 여기 여기서 쓰여 봐봐 루트루 곱했는데 없던 마이너스가 생긴 건둘다 0보다 작다는 얘기지 근데 0이 될수 없대요 여기서는 그럼 얘는 절대값 안에 루트 아래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으로 바뀌죠 네. 얘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이 상태의 숫자 아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넣으보면 음수, 음수예요 곱하면서 빼라했습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에 마마 플러스 B 마이너스 A가 답이죠 정리하셔요